파이미는 보다이다. 음. 그다음에 y는 f 루트 x를 미분해 버리면 y 다시는 2 루트 x 분해에 하기 f 프라임 루트 x이다. 근데 x에서 4라고 했으니까 x에 4에서 이 x의 미분의 개수는 2. f 루트 x의 미분을 계수는 4하면 이 f 프라임 e 이 4분의 1이다. 근데 f'이 2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이다. 등으로 사분의 1번이다. 어, 간단하네요. 네. 네.